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포지션 더 스케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열심히 들으셨는데 그것보다는 좀더따따블러 어, 신경을 바짝 써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번째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케치 면만 찾고 들어오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업화면이 이렇게 뺑 돈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지션 더 스케치입니다. 이 포지션 더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플래너 서포트. 평면입니다. 평면. 스케치는 공면에다가 바로 스케치할 수는 없어요. 평면을 잡는, 평면을 잡는 게 있고요. 스케치할 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안에 보면, 서브 타입이 슬라이딩 타입이 있고 포지션드 타입이 있는데 슬라이딩 타입 같은 경우는 첫번째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원점이나 오리엔테이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슬라이딩 타입을 쓰기 위해서 여기로 들어올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포지션드로 잡으시고요. 포지션드를 해야지만이 오리지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케치할 면을 잡는 거고 오리엔테이션은 지금 작업할 스케치만을 위한 원점을 재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타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은 뭘까요? X축, Y축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어, 그러면 뭐면 잡고 원점 지정하고 방향성 찾기 위해서 포지션도 스케치로 들어오느냐?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건 뭐왜 포지션도 스케치가 필요하냐? 그걸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포지션 스케치랑 우선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갈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스케치 면을 잡고, 원점을 지정하고, x 축 y 축 방향을 지정하는 기능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물론 단품 설계할 때도 중요한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좀더 공부의 양이 많아져가지고, 난리지 배어 지식 기반 설계 쪽으로 넘어 시다 보면, 그게 보면, 어 명령어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워 카피라는지, 유저 디파인 피처라는지, 다큐먼 템플릿 같은 여러가지 고급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케치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1백팔0중 에러 납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 더 스케치를 여러분이 활용하셔가지고, 스케치를 하셔야지만이, 어 재활용할 때, 뭐, 저 형상의 어떤 방향성이라는지 원점을 여러분 스스로 또지정하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미래의 어떤 학습을 위해서도 포지션 더 스케치가 필요하고요. 단품 설계할 때도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음. 야, 원점이 여기 말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방향이, X축, Y축 방향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면이 이상하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이 있죠. 목 돌아가기 싫이.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이 포지션 더 스케치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 생성하는 새로 생성할 스케치만을 위한 원점과 축 방향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튼 좋은 기능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의미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딱 봐서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습을 해 보시다 보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자, 카티아에서요. 파일 유하시고요. 파트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에서 하나 추가하죠 센터 포인트 레퍼런스 엘리먼트 중에서요 포인트 좌표 코디네이트 좌표 방식으로 해서 00 지점에다가 원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모양 하고요 대가를 좀 바꿔놓죠 파트바디를 워크 오브젝트로 하시고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 원래는 요게 있을 거예요 요게 요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면만 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면이 회전이 안 되죠? 뭐, 적당하게 H축, V축, 음, 잡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워있는 면 있죠? 좀 삐딱한 면을 잡고 들어오면 이렇게 면이 회전이 나오고 있죠. 작업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목을 90도 꺾을 수도 없고. 그 <웃음> 자, 그래서요, 요, 역삼각형 눌러보시죠. 꾹 누르면, 툴바가 하나 숨어있습니다. 꺼내보시죠.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포지션 더 스케치입니다. 누르죠 첫번째는 면을 잡는 겁니다 타입이 슬라이딩 타입 같은 경우는 에 면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면만 나머지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슬라이딩 타입을 쓰기 위해서 포지션더 스케치로 들어올 필요는 없겠죠 슬라이딩 타입이라고 그러면 그냥 첫 번째 아이콘 요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포지션더 배우겠습니다 자 xy 면 잡혔어요 뭐 적당히 잡고 그냥 요 상태로 오케이 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H는 항상 오른쪽을향해게끔 V는 위쪽이나 뒤쪽을향해게끔 그러면 면이 회전하지 않고 벌떡 일어서면서 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잘 들어오죠? 빨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누워있는 면을 보겠습니다. 이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잡으니까 어, H가 이쪽으로 잡히네 V가 이쪽으로 잡히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누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또 면이 회전을 하겠죠? 그럼 회전 안되있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면을 잡고요. 자 원점을 잡아보죠. 인플리시트랑선 묵시적으로 잡히는 원점입니다. 카티아가 알아서 잡아주는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트 오리진도 뭐 거의 비싸죠. 이 상태에서는. 이 단품이 가지고 있는 절대 원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스케치만을 위한 원점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근데 이게 제가 센터 포인트 만들었으니까요 프로젝션 포인트 한 다음에 요 점을 찍어주면 그 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이 내가 지금 작도할 요 평면으로 투영되어 와서 지금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투영이란 개념을 좀 쓰기가 어려운데요 투영되어 와서 고기를 원점으로 잡겠다 이런 뜻입니다 될수 있으면 면을 잡고 끝내지 마시고 원점이랑 방향선까지자방향선을 한번 잡아보죠 자어 요쪽 Y축 방향이네요 그럼 간단하게 y축, 이렇게 하고, 그 y축하고 평행한 방향을 x축으로, x축, 결국 h방향으로 할지, v방향으로 할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h 반대로 하고 싶은데, 그럼 reverse h 하시면 되고요 v 반대로 하고 싶은데, reverse v 하면 됩니다. 어, hv 서로 바꾸고 싶은데, swap 기능을 쓰면 됩니다. 그니까 요 다섯 가지를,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방향선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아웃으로 들어오면 면이 회전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항상 포지션 더 스케치로 들어오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어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또 형상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각형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을 가지고요. 이쪽에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두개 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파일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하나 그렸습니다.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빠이 나왔어요. 바로 페드 하겠습니다. 스케치 5 찍고요. 자, 이미려 대칭 개념으로 해서 한50 주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50, 아래쪽 50이니까 결국은 높이 100짜리. 음.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하죠 파트바이 찍고요 선굴기를 일로 제일 가는 거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요면 있죠 요면의 색깔을 좀 바꿔놓고 여러가지 설명드리죠 요 분홍색 면에다 들어오겠습니다 찍고요 일단 면을 잡았습니다 면을 잡았는데 어떻습니까 원점이 여기 있죠. 여기 면은 잡았어요. 근데 원점이 나는 원점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로. 여기로 원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원점이 여기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이면 한번 보죠. 지금 스케치할 면은 이면이죠. 무한히 큰 가상의 면이 여기 있는 겁니다. <웃음> 그럼 인플리스트는 뭐냐면 묵시적으로 잡히는 원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파트 오리지널하고 똑같습니다. 파트의 원점 있죠? 이놈이 쭉 내가 지금 작도할 면으로 수직으로 발을 내린 지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프로젝션 포인트 해보죠. 그러면 형상, 그러니까 스케치할 면이 있죠? 면상의 이미지점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왜 프로젝션에 말을 썼을까? 그냥 같은 평면상에 있는 점인데. 그러면 평면상에 없는 점을 한번 찍어 보시죠. 이 점을 찍어 보십시오. 이 점이 어떻게 되있습니까쭉 투영되어 오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이 점을 찍어보시죠 이 점이 내가 지금 작업할 면으로 쭉 맞죠? 그렇죠? 발을 뻗은 지점이 90도로 직각으로 발을 뻗은 지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아시죠 자 그러니까 굳이 맞죠? 그렇죠? 면이 있는데 면의 모서리 꼭 지점이 있는데 굳이 다른 그이면 바깥쪽에 있는 점을 잡을 이유는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프로젝트 시험 포인트고요 인터섹션 두 라인은 뭘까요? 두 개의 선입니다.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을 잡으면 두 선의 교점이 원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커브 인터섹션은 뭐죠? 이면이 있죠. 이 면을 그좀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자, 똥침을 놓는 겁니다. 이렇게 면이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예, 수직이든 사선이든 예, 똥침을 놓는 모서리를 잡아 주면 됩니다. 아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대고 이 모서리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놈이 이 면을 이제 찌르는 겁니다. 거기에 결국 면하고 선이 만나면 뭐가 되죠? 점이 되는 거죠. 면이 면하고 선이 서로 교차하면 교점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커브 인터 섹션입니다. 미들 포인트는 뭘까요? 선을 잡으면 선의 중간점이 원점이 되는 겁니다. 바이센터는 면을 찍으면 면의 그 면적의 중심점이 있죠. 거기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 커버 인터섹션은 언제 많이 쓰시냐면, 캔슬 하고요. 이런 경우 있죠. 아, 야, 원통의 정중앙을 원점으로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면 찍고요. 커버 인터섹션 한 다음에, 회전체에 이렇게 옆면이 갖다 대면 내부에 축이 보입니다. 갖다 대고, 찍으면, 이렇게요 축, 내부에 축하고 윗면하고, 여기 만나는 지점, 점이 원점으로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커브 인터섹션.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 회전체. 회전체 옆면을 찍으면 파란 면하고 파란 면을 이제 스케치 면으로 잡고요. 원통의 옆면을 찍으면 가상의 축, 내부에 있는 가상의 회전축을 가지고 원점이 설정되는 겁니다. 이런 포켓, 포켓한 옆면 있죠. 옆면을 찍으면 해도 되는 겁니다. 축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커브 인터섹션을 쓰시면 됩니다. 또는 지금 상황이면, 뭐, 원통이니까, 바이센터로고 하셔도 됩니다. 이 면을 찍으면, 그렇죠? 정중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캔슬 하고요. 다시 이 면을 찍겠습니다. 자, 프로젝션 포인트로 해서, 이 점을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이제 원, 저, 평면도 잡혔고, 원점도 잡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자, 오리엔테이션. 어, h축이 이쪽으로 가 있네. 저는 이선 있죠. 이 선을 h축, 그리고 x축으로 해서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떤 방식이 제일 좋냐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로우 포인트입니다. 한원점은 있죠. 두 번째 점을 찍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점을 있는 가상의 선을 h축 또는 v축. 그렇죠? 이걸 조합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패럴툴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선을 찍어주면 그 선하고 평이한 방향이 h축으로 쓰겠다 또는 v축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다 대고 이선 말고 이 선을 잡아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 선하고 평이하게 h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 반대로 됐네요? 그럼 리버스 h 하면 되죠 v도 반대로 됐죠? 그럼 v리버스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원점을 지나는 이 모서리 있죠 잡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음, 축을 잡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요 스케치 6번 있죠? 요 스케치만을 위한 원점이 재설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요거 가지고요. 한번 H, 한10 정도 할까요? 10에 10, 그 다음에 5. 오케이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치수가 너무 작나요? 자, 그러면 좀 적당히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30에 30에 50에 되겠죠 네, 50에 50에 한20 정도로 하겠습니다 OK 눌러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예요 절대 원점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스케치 6번만을 위한 원점이 재설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스케치 방경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자, 요 면을 한번 보죠 어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자면 잡았습니다. 저는 원점을 끝점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프로젝션 포인트 요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보겠습니다. 여기 X, x축, y축, z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잡아십시오 지금 y축 있죠? y축 방향을 h축으로 하고 싶다. 그럼 y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v를 잡아볼까요? 잡을, z를 잡아볼까요? 이쪽이 이 지금 z축 방향이죠 그렇죠 근데 요 x y z을 썼을때만큼은 이렇게요 이면 있죠 면의 방향성이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런거 하고 이렇게 딱 직교를 이룰 때 고를 때 x y z 쓰는게 여러분 개념 잡기가 쉬울겁니다 막 이렇게 삐딱한 면을 잡고 들어오시면 이거하고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겁니다 자 근데 x축은 될까요 안되죠 왜이 면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앞쪽이잖아요 앞쪽으로 축을 잡을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죠 그럼 x축 뜨면 이렇게 에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이 없다 이런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면하고 평행한 면은 뭡니까 yz면이죠 그럼 y, Z, y축이든지 z축만 쓸수 있지 그렇죠 지금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해서 축을 잡을 수 있나요 안되죠 에러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야죠. 에러 나는 겁니다. 자, 여기는 Y축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XYZ 쓰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 번요.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컴포넌트라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 원점 있죠? 원점 하나, 점 하나 잡혔잖아요. 그럼 이쯤에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Y값하고 Z값만 주면 되겠죠. Y값을, 저는 50. 치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50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쯤에 있지 않겠죠? 않겠, 그렇죠? 그러면 이두 점을 잇는 가상의 선이 있죠. 가상의 선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선을 H 축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 이렇게 비하게 헐러 가는 거죠. 아시죠? 자 그리고요, 예, 쓰러 포인트는 이미 이미의 점, 이미 이사겠죠 점이 이런 벌텍스 정점. 아니면 뭐 이런 포인트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점 또는 선의 끝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두 선을 잇는 가상의 선이 h축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v축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죠 parallel line 라인, 예, 라인을 찍어 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 intersection plane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미 면을 하나 잡고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면을 잡아 보겠습니다 밑에 면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면과 면이 서로 만나는 위치에 뭐가 있습니까? 선이 생성되는 겁니다. 교선이 생성되는 거죠. 이 교선. 그러니까 이면을 찍으면 두 면의 교선, 교선을 교선 h 또는 v축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 대고 이면을 잡으면 될까요? 그렇죠? 잡으면 뭐가 됩니까? 이면하고 이면의 이 교선이 있죠. 이 교선이 h축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 파란면하고 만나지 않는 저 뒷면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 면을. 그럼 에러나죠. 두 면이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축을 설정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러나는 거예요. 아무 면이나 잡으면 안됩니다. 교선이 생성될 수 있는 면. 그렇죠? 자, 그렇게 죠그렇 해서 저는 아랫면을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노멀투서페이스라는건 어, 뭐냐면 한번 캔슬하고요. 빠져나온 다음에요. 자, 간단하게 이면 잡고 들어와서 한번 서플라잉 가지고요. 이렇게 커브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직 뭐 gsd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좀 그런데, gsd는 세이프 e 에 여기, 음, gsd,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요기, 요, 정도는 이제 그냥 아 아이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확인해 주시죠. 돌출하겠습니다. 자. 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지션드이면 잡고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프로젝션 포인트 저는 이 점을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말트 서페이스에 노말하다. 그럼 여기다가 이 공면을 한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좀 그렇죠. 자 H 탁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공면 있죠? 공면하, 공면의 면 직격, 그러니까 수직인 노말한 방향은 여러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요 점을 지나면서 노말한 방향은 요쪽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방향으로 해서 보이축 또는 H축을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죠. 여기다 평면을 잡아야 됩니다. 이 평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평면의 수직 방향이니까 평면의 수직 방향. 그걸 우리가 노말 방향. 직교방향,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걸 H축으로 쓰겠다. 또는 V축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면을 잡고 들어와서 또 스케치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사분면, 여기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는 겁니다. 하고요. 진짜 그런지, 그럼 H가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하고 한 15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OK 누르면 이게 잡히는 겁니다. 렇죠 여기가 50, 여기가 50그죠자 원점이 재설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중에는 뭐 다른 위치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앞으로 모든 스케치는 이 스케치보다는 포지션더 스케치로 들어오라는 거 그리고 포지션더 스케치의 장점은 스케치할 면과 스케치만을 위한 원점 그리고 방향성을 재지정할 수 있다는 것 재설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포지션 더 스케치는 나중에 이제 음, 고급 모델링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이각 항목의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차분히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자고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항상 H축과 그, 보이축 있죠? 그 방향성을 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H축은요, 될수 있으면 이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반드시 수평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사선이든 상관없는데, 항상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보이축은 위나 뒤로 향하게끔, 위로 향해 있으면 그대로 들어올 거고, 이게 뒤로 향해 있으면 벌떡 서는 형태로 해서 면이, 화면, 스케치 면이 잡힐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포이선더 스케치, 아주 중요하니까 꼭 한번, 여러번 실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